안녕하세요.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된 새벽 0시 1분입니다. 여덟 번째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완전한 봄날씨가 되어가고 있네요. 따스한 햇살과 잔잔한 봄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요즘입니다 슬슬 꽃들도 고개를 내밀고 올해도 봄을 노래하는 많은 노래들이 곧 울려 퍼지겠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하겠지만 이만큼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노래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지력이 상승했습니다 무슨 노래 듣게 되실지 다 아시죠? 이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과 새벽 0시 1분 주말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입니다.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왔고요. 저는 새벽 0시 1분의 DJ 신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아, 이 마이크를 어, 제 아주 소중한 팬분중한 분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해다 주셨어요. 그래서 음, 받아서 방송에 꼭 써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들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마이크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요 마이크, 요 마이크 요두 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물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귀여운 선물 참 오랜만에 받아보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기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 또 파란색이라서 정말 마음에 드는 선물입니다. 종종 시작할 때 이렇게 이용하도록 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어, 아까 처음에 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일 저녁에 아주 간단한 촬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할수 있는 시간 내에 집에 돌아와서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미지수였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로 라이브 방송을 좀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일 새벽에 방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유튜브로 이제 올라가는 편집 영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사연이 그래도 매주에 몇 편씩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이 방송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브이로그 편집이 이번에 생각난 걸로 좀 시도를 해 봤는데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브이로그 한 번씩 봐주세요 이번 주 라디오 갔던 거 하고 패션쇼 갔던 거를 제가 가는 길이랑 그래서 제가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쇼 구경하는 현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루 브이로그로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쯤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응원들이 제 채널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시콜콜한 우리들 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올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어, 이번에도 고민 사연을 누가 보내주셨는데요.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저랑 친한 누나 중에 참 괜찮은 누나가 한명 있습니다. 이 누나는 여러모로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예쁘고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친구가 안 생기더라고요. 30년 동안 모태솔로래요. 그래서 저는 저랑 친한 괜찮은 형이랑 소개팅도 시켜줬는데 음 글쎄 별로 내 스타일은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저랑 오랫동안 알고 지내기도 했고 정말 좋은 누나라고 생각해서 그 뒤로도 두세 명 정도 괜찮은 남자를 고르고 골라서 또 누나에게 또 누나에게 받은 좋아하는 스타일까지 참고해가면서 남자를 소개시켜줬는데요 늘그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나가 얼마 전부터 소개팅을 한다며 굉장히 들떠 있더라고요. 누나는 어, 이번에 완전 기대돼 소개팅 전에 사진도 주고 받았는데 어, 그 남자도 나 마음에 든다 그랬대. 그래서 저는 오 어, 그럼 누나 이제 남자친구 생기는 건가? 아 제발 30년 모태솔로 탈출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누나도 참 이제 간절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작에 내가 만나보라는 사람들은 안 만나더니 그래도 누나 맘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긴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 누나도 연애를 하겠구나 싶었는데 소개팅이 끝난 날 시무룩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해? 소주나 한잔 하자 저는 누나를 만나러 나갔는데 누나는 그날 소개팅도 결국 잘안된것 같다 하더라고요아 진짜 기분 꿀꿀하다 아니 누나같이 예쁘고 매너 좋고 능력있는 여자가 어딨다고 아니 자기는 얼마나 잘났길래 누나가 별로래 아 그리고 대체 누나는 왜 남자를 못 만나는거지? 그랬더니 누나가 좀 슬픈 눈으로 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왜나안 사귀냐? 진짜 순간 정적이 흐르고 어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냥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알고 물어보는 건가? 사실 제가 진짜 오랫동안 누나를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저같은 놈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줘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었거든요. 근데 누나가 저렇게 물어봤다고 날 좋아한다고 넘겨짚기도 그렇고 전 누나한테 누난 누나한테 어울리는 사람 만나야지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별말 없이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 제가 바보 같은 걸까요? 들으시면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누나가 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사치라고 생각할 정도로 누나를 여자로서라기보다는 우상? 같은 멋진 사람의 그... 멋진 사람에 대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저런 질문을 들으니 괜한 김치국? 도끼병?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나가 제 여자친구가 될 거라는 상상은 감히 생각도 못 해본 일이라 제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주셨나요? 그래요 이런 경우 있죠 사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직구를 던져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은 조금 달라요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오래 알고 지내온 사이신 것 같은데 그게 농담식으로 던진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별 생각 없이 누나가 던지는 의례적인말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사연자분이 어, 사연자분 마음에도 누나에 대한 호감이 정말 있다면 아,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그 누나분을 좀 떠보고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갑자기 들이댔다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누나가 진짜 죽도밥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발 갑자기 갑자기 본인의 마음을 막 이렇게 일부러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누나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서 어? 그래 나 누나 좋아했었지 맞아 누나는 내가 정말 옛날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야 하면서 막 자기 마음을 어? 일부러 키우려고 되게 과장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래도 누나를 여자로 봤다기보다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좀 우러러보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난 누나가 너무 좋아졌어. 누나가 좋아지고 있어. 누나 좋아해. 이렇게 급전개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물어봤는데 누나 마음이 호감이 아니거나 그냥 물어봤다거나 아니면 섣불리 고백을 했다가 누나한테 차이면 그때 생기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 누나한테 지금까지 남자, 남자들도 소개시켜줬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어색함이 생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 어색함은 결국 두 사람이 짊어져야 할 몫이 된단 말이죠 둘이 사이 좋았다가 너무 어색해져버리면 그 사이가 다시 돌려놓기 좀 힘들기도 하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신중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사연자분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어떤 마음인지 본인 스스로 마음에 굉장히 여러 번 되물어보고 확인을 하시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번 물어보세요 그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했을 때도 내가 누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정말 크고 나는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고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두 사람의 마음이 정말 맞아서 행복하게 교제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누나 분과 지금과 같은 좋은 사이 그리고 멋진 분이라는 그 마음을 한 번에 끊어버리지 말고 늘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남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두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볼게요 <웃음> 이번 사연은 은진86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사연에서 화가 느껴졌습니다 화가 <웃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나름 국내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입사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제생일이라 친한 동기 오빠가 저에게 생일 선물을 해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그러나 막상 생일 당일 아무 소식이 없어서 되게 한동안 서운해하고 있었는데요. 아 물론 저는 그의 생일날 해외에서 산 명품 양말과 파리에서만 살수 있는 펜 펜을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생일이 지난 이틀 후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니까 제 책상에 쪽지와 상자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웃음> 쪽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당일에 주고 싶었지만 택배가 늦었어 이거 에어팟은 아니지만 마음과 성능은 에어팟과 진배없어 <웃음> 네 맞습니다 저는 생일선물로 가짜 에어팟을 받았습니다 <웃음> 평소에 에어팟이 가지고 싶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런 선물을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웃음>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아 <웃음> 이게 참 평소에 에어, 에어팟이 되게 쓰고 싶으셨나봐요 아 저도 지금 쓰고 있지만 진짜 이걸 쓰기 전과 쓴 다음으로 나뉠 정도로 굉장히 <웃음> 어, 삶이 윤택해졌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오바가 섞였지만 그래도 정말 편해졌어요 이 끈이 있는 그 이어폰을 내가 어떻게 여태까지 썼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게 정말 편안하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귀에 이렇게 막 콩나물 꽂고 다니는 것 같이 <웃음> <웃음> 좀 보기에 이상하기도 했었는데 아 이걸 쓰니까 도저히 선이 있는 이어폰을 낄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물론 가품 선물이 무작정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요새는 뭐 비슷한 블루투스 이어폰들 굉장히 많이 좋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은진팔6님께서는 많이 서운하실 순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주는 만큼 똑같이 그 가치가 있는 걸 되돌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음 본인은 그래도 그 동기 오빠를 위해서 해외에서만 살수 있는 꽤 구하기도 어렵고 소중한 물건들을 선물로 준비해서 선물했는데 돌아온 선물이 가품 에어팟이었다면 약간은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근데 그린라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린라이트는 아닌 것 같고 친한 동기 오빠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린라이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린라이트냐고 여쭤보신 건은진팔6님께서 화가 나서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저는 에어팟 가품은 제 친구 표현으로는 <웃음> 이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도꼭지만큼 크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웃음> 만약에 가품 에어팟을 쓰시다가 귀가 너무 아플 정도로 크다면 저는 계속 사용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을게요 <웃음> 가품 에어팟을 받은 은진86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생일이라고 선물 주신 거니까 한번 이용은 해보세요 그러다가 불편하면 사면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이쯤에서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올게요. 에픽하이의 신곡을 좀 선택을 했고요. 이 타이틀곡으로 알고 있는데 에픽하이의 술이 달다 듣고 오겠습니다. 흔들 흔들 거리는 다리와 빙글빙글 빙글 도는 내 머리가 널널 널 지우는 중 네, 피카이의 술이 달다 듣고 왔습니다 코러스도 랩도 모두 좋네요 사실 오늘 운전하면서 낮에 몇번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이 노래를 틀고 오다가 이제 운전 끝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해놓고 이 노래를 끝까지 다 듣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왠지는 몰라도 섭섭하다 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아, 근데 그 술을 마셔서 어지러운 머리로 흔들거리는 다리로 또 두근대는 심장으로 또 울렁거리는 가슴으로 아, 널덜 지우는 중이래. 미쳤다 가서 이제 보니까 오늘 선곡한 두 번째 노래 에피카이의 술이 달다 듣고 왔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세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연은 키레이나님이 사연을 또 보내주셨고요. 늘 새벽 0시 1분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키레이나님의 오늘의 세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초저녁부터 자정쯤까지 잠을 잤더니 여태 정신이 말똥말똥하네요. 유튜브로 저번에 놓친 라이브를 보다 보니 저도 사연이 보내고 싶어져서 이리로 왔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와 있어요. 교환학생 신청을 무심코 했는데 덜컥 붙어버려서 조금 급하게 말이에요. 저도 참 대책 없이 사는데. 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부럽네요 아, 오늘이 3일째인데 어 간지 얼마 안 되셨구나 워낙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타양 생활도 익숙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뭐 시차도 없고 유창하진 않지만 국제미화가 되지 않을 만큼 일본어를 할줄 알아서 어찌저찌 헤쳐나가며 지내고 있어요 단한 가지만 빼고요 온돌 함께 할땐 소중함을 몰랐던 조상님들의 지혜 그 온돌식 난방이 너무너무 그립네요 천장에 달린 히터는 아무리 틀어도 눈만 건조하게 만들 뿐 조금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바닥도 얼음장같이 차디차고요 패딩을 입고 잠을 자도 잔것 같지가 않아서 너무 피곤한 탓에 오늘 아침에 해야 하는 수강신청도 놓쳐버렸어요 여기는 희한하게 수강신청을 행정실에 직접 가서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늦게 일어나서 아직 어딘지도 잘 모르는 학교를 어느 곳에 숨어있는지도 못 찾겠는 단과대 건물과 행정실을 찾느라 너무 고생스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이게 다 온돌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에요. <웃음> 다행히 수강신청은 내일 아침에 다시 가서 하면 된다네요.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새벽 5시인데 과연 제가 아침에 멀쩡한 정신으로 다녀올 수 있을까요? 유학생활의 첫 단추를 내일은 잘 키울 수 있게 인철님이 응원해주세요. 노래가 딱 끝났어요. 그 온돌 방바닥에서 생활을 하셨다면 본가가 좀 오래된 주택이신가요? 그냥 보일러 따뜻한 방바닥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아, 제가 너무 따졌죠. <웃음> 아 죄송해요. 아그 근데 방바닥이 안 따뜻하면 진짜 잠잘안 오죠. 근데 저는 바닥보다는 침대에서 자는데 음, 바닥에서 잘때 방바닥이 진짜 차가우면 잠 진짜 자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방이 되게 냉골인 데서 몇번 잡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잠도 잘안 오고 귀신 나올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어... 생각해보니까 좀 그러네요. 키레이나님은 일본 어느 쪽으로 가셨는데 그렇게 추우신가요? 어, 물론 그 북해도 쪽이면 이제 추울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좀더 따뜻? 하지 않나요 날씨가? 좀더 빨리 더워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음 전기장판을 사시는게 좋겠네요 정말 일본집들은 뭐 다다미? 그거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쪼록 봄이 오고 있으니까 춥지 않은 날들이 빠르게 그쪽에도 찾아오기를 바랄게요 방이 추운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날씨가 좀 풀리면 따뜻하게 지금보단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건강 잘 챙기시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강신청을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되는 시스템이면 제가 06학번인데 저도 컴퓨터를 했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수강신청을 해야 된다. 사실 일본은 되게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좀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전철을 탈때 종이 표도 아직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상점 같은데 갔을 때 현금 결제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아 물론 현지인들이야 물론 카드도 같이 쓰고 하지만 어 버스 탈 때도 그 종이 표 이렇게 조그만 거 넣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건축물들도 그런 신사 있잖아요 신사 같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진 몰라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예스럽고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웃음> 키라이나님 방금 네 방금 사연 읽어드렸어요 기라이나 님 사연 하여튼 음악도 일본은 여전히 CD 플레이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추억이 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일본에 갔을 때 가끔 눈에 띄면 MD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기라이나 님 지금이라도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타지에서 하는 유학생활 별탈 없이 즐겁게 지내다 오세요. 3일 지금은 한 일주일 되셨겠네요. 일본 어디로 가신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도쿄로 가셨는데 방이 추운가 보네요. 근데 그렇게 추우면 진짜 아까 다른 청취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장판이라도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괜히 계속 추운데서 잤다가 감기 걸릴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난, 나는 추운 데서 자면 좀 허리도 아프고 몸도 쑤시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즐겁게 지내다 오시고 건강 챙기고 유학생활 잘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유학생활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만나볼 사연은 요 세가지가 전부였고요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다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만화추천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음, 오랜만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낡은 아파트 상가, 구석진 곳에 있을 것만 같은 만주방입니다 만화 추천 방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만화는 웹툰이 아니라 만화책이에요. 웹툰이 아닌 만화를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만화의 제목은 아시는 분들은 역시 아시겠죠? 아이 야자와 작가의 파라다이스 키스 입니다. 제가 이 만화를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일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때 인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이 만화책 전권을 사 왔거든요. 그래서 음, 총 5권으로 된이 만화에 전푹 빠져 살았습니다. 진짜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가끔 라면 먹을 때 봐요. 고 이때는 제가 처음으로 남성 잡지 GQ를 보면서 모델이나 디자이너에 대해서 그런 직업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였고 이 만화는 그런 직업에 대해 그런 직업의 꿈을 가진 학생들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연애 얘기에 가깝지만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과 주인공들의 연애와 성장이라는 주제를 패션 쪽으로 잘 풀어낸 정말 재미있고 그림이 예쁜 만화입니다 특히 주인공인 조지가 옷을 너무 잘 입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저는 방곱슬에 눈이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뺑뺑이 안경을 썼던 저에게 너무나도 멋진 롤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2때는 그 캐릭터를 따라서 머리를 짧게 잘라보기도 했었어요. 또 다른 주인공인 유카리, 여자친구죠. 이 친구는 명문고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모델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모델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삶의 여러 변화를 맞이하고 부딪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학교에 가는 게 꿈이었던 제 학창시절 이후에 대학생이 된 뒤에 이 만화책을 보, 봤을 때 유카리의 입장에 많은 부분 공감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 외에도 주인공 두 친구를 제외하고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잔뜩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작가의 그림이랑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작가의 다른 만화들도 좀 찾아보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나나라든지 아니면 내 남자친구 이야기 라든지 나나는 아직도 연재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완결이 났는지 파라다이스 키스가 애니, 애니메이션화 되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만화책의 그 느낌으로만 간직하기로 마음을 먹고 애니는 보지 않았어요 아, 왜냐면 그 주인공 조지의 파란 머리와 파란 렌즈를 볼 용기가 없었어요 보고 싶지 않았고요 그냥 만화책의 흑백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저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애니메이션으로는 따로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어, 아이 아자와 작가의 파라다이스 키스, 파라키스라고 줄여 부르기도 해요. 뭐 장르는 굳이 따지면 순정 만화일까요? 순정 만화이죠. 네, 근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저 들장미 소녀 캔디도 진짜 몇 번을 본 남자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만든 코너 만추방의 오늘 추천 만화는 파라다이스 키스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빌려보시거나 사서 보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것 같아요. 칸나공룡님. 어 저도 어떤 한 장면에서 눈물이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음. 이렇게 오늘 라디오 방송에 준비된 것들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같이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긴 하루가 끝나고 꿀같은 주말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꿀같은 주말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해봤네요. 역시 굉장히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새벽 0시 1분과 함께한 시간이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10cm의 매트리스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여러분의 숙면을 위해 불 끌게요. 다들 잘 자요. 여덟 번째 방송도